모시리를는여 세상 어떤 신 모두는 여보려는 예수 진리하신 말씀. 말도 길이 여겨 주님 귀신는내로써보른들게 하시고 복종 아닌 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